네 이형식 동사 잘 공부해뒀죠? 그러면 이제 이형식 진정 정말 중요한 이형식 합니다자 이때 불완전 자동사라고 하면 불완전이니까 뭐, 보어는 필요한데 자동사니까 이제 목적은 없는 거죠. 보어는 있고 목적 없어. 그러니까 이,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이형식 동사다 이제 이렇게 부르죠 많이. 자 그래서 주어 동사 뒤에 보어인데 이 보어는 누구를 설명해? 예, 주어를 설명해. 주어가 보어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비동사가 있었고 비컴 동사가 있었는데 이거는 밑에서 할 건데요. 우선 감각 동사가 중요하니까 이거 먼저 하고 갈게. 자, 감각 동사 주어가 보어 단데 여기에 뭐가 더 첨가? 예, 어떤 느낌을 더 넣었어. 느낌을 그 얼굴이 있었어. 뭐뭐하게 보여. 뭐뭐하게 냄새나 맛이나 뭐뭐하게 들려. 전체로 뭐뭐하게 느껴져. 그래서 뭐뭐하게 라고 하는 요런 것에 해당되는 게 보어예요. 여기 하게라고 해서 부사 아니에요? 행복하게 보여 할때 행복하게가 해필린데 여기다 해필리 으면 안됩니다. 왜? 네. 보어를 설명해 주어를 설명하는 보어는 형용사가 돼야지 부사는 보호가 못돼. 이게 영어의 어떤 규칙이에요. 이게 어려운 거야. she looks happy. 이래 행복해 보여. 이래야 되는. 해피가 되지. she looks happily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하게 보여. 그러니까 주어가 행복한 거지. 근데 그냥 이즈를 넣으면 될걸. 근데 왜 이런 걸 넣었어? 예, 어떤 감각적인 걸 표현하기 위해서 더. 동사를 바꾼 거야. Look, sound, smell, taste, feel 전부 다 누가 주어가 그렇단 얘기야. 내가 주어 그러면 I 예, am cold인데 느껴지면 feel cold, feel로 바꾼 거예요. 비동사를 오케이. 예, 그래서 sound는 듣다가 아니라 들리다고. smell 냄새를 맡다가 아니라 냄새가 나다. 냄새를 맡다도 있어요. 예, taste 뭐뭐한 맛이나 feel 뭐뭐하게 느껴져 기분이 그렇다. 요게 감각동사야. 잊지 마, 잊지 마. 감각동사 몇 형식? 이 형식 보어는 형형사 음. 그러면 그런 것도 있잖아. 어, 쟤는어 가수처럼 보이는데 노래 왜 이렇게 잘해? 가수처럼 보여. 뭐어 e r 하면 이제 될 거를 자 she looks a singer 이런 말은 없어요. 자, as 같은가 아니면 전치사 like를 넣어야지 처럼이 되는 거야 애 s 를넣면 뭐가 돼? 가수를 보는 거야 이거는 타동사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like를 넣어서 singer 가수처럼 보여 즉 명사가 보면 like를 넣으면 된다 전치사 like 그렇게 이 형식을 정리할게요 예, 그러면 이제 되냐 안 되냐 봅시다 looks happy 예, 오, 돼요 행복해 보여 happily 이런 건 없어 우리말만 있어 예, 영어는 안돼 she looks like a singer 바로 그죠 가수처럼 보여 명사예요 a singer는 명사일 때는 like를 끼고 들어가야 돼 yeah, the bread smells fresh 빵이 되게 갓 구운 냄새야 신선한 냄새가 났어 smell the fresh 이렇게 된거죠 맛이 신선하면 여기다 뭘 넣으면 돼 tasted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코가 했냐 입이 했냐의 차이야 yeah, she smells something burning 자 냄새를, 냄새가 났지 근데 something이야 벌 수도 something이 들어가면 어 뭐지 그녀가 something, 이거 아니죠. something이 burning 하는 거지. 그럼 얘는 목적어가 돼버려요. 어떤 것을 냄새 맡았더니 타 냄새가 났다. 그래서 이거는 뭔가 타는 냄새가 나. 뭔가가 타고 있어. 이거예요. 근데 그게 냄새로 느껴진 거지. 그래서 이런 거는 감각이 아니라 지각동사라고 또 해요. 왜? 목적어도 있고 목적보호를 있을 때 이건 O형식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건 감각이 아니고 지각이야. 간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게 감각과 지각인데 감각은 이 형식, 지각은 O형식. 목적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럼 be나 become은 뒤에 형용사 명사 그냥 막 들어가도 돼요. 뭐뭐이다. 난 학생이다. 난 행복하다. 다 명사 형용사 다 되거든요. 예, 네, 그런게 이다 대단데 특히 이 대다는 주로 형용사만 쓰는 동사가 이거예요. become은 다 쓰지만 자, get, grow, turn, go, come, run, fall. 이게 다 다를 뜻도 있죠. 다를 뜻도 있지만 형용사가때 왔으면 그렇게, 그렇게 되다 뭐뭐 뭐 해지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자연스럽다 이런 얘기죠 이게 상황이 게시 점점점 그쪽으로 향해 가는 거야 이제 처음도 방향이 바꾸는 거고 고어은 가다 c o 은 오다인데 이것도 그렇, 그렇, 그렇게 되고 그렇, 그렇게 오고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고어은좀안 좋은 쪽에 쓰고 c o 은좀 좋은 쪽에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 음식이 상해 그러면 상하게 되는 거지 그럴 때 go bad 이러거든요 근데, 꿈이 실현 그럼 come true. 이렇게 좋은 쪽은 come을 쓰고, 나쁜 쪽은 고를 쓰는데 어쨌든, 뭐, 뭐, 하게 되다. 아듯이 그때는, 형용사가 오면, run도 달리다고 펄도 떨어지는, 이것도 사실 뒤에 형용사가 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되다. My brother is a movie star. 이건 이다지. 우리 형, 우리 남동생, 우리 오빠는 movie star, 영화 배우야. 자, he is, 그는 이제 뭐다. Kind and handsome. 이게 다 뭐예요? 보, 어, 형용사니까. 예, 친절하고 멋있다. he is a middle school student 자 여기는 명사잖아요 중학생이다 he is very kind 되게 친절하다 이때 비동사에 썼어요 형용사 명사가 와서 예 우리가 가장 먼저 영어 배울 때 하는 표현들이죠 뭐뭐뭐 비동사 뒤에다 뭘 쓰는 거 이다 주어는 뭐뭐이다 이런 거자 근데 bk 들어갔으면 뭐라고 되다라는 의미 딱 절가 되었다 의사가 되었다 smarter 어, 더 현명해지게 되었다 자 이거와 이거의 차이는 뭐예 이거는 명사가 됐고 이건 형용사가 됐지만 다 보예요. 예, 그러니까 보어는 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됩니다. 뭐가 안 된다? 부사가 안 된다. 자요렇게이 형식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좀더 볼게요. 아까 되다가 있었으니까 그럼 이제 이런 표현 잘 쓰는 표현 got angry 그러면, he was angry는 화났던데 이거는 화가 어, 안 났다가 점점 화가 나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화가 나게 되었다. 화가 났다. 자 turn은 변하는 의미입니다. 나뭇잎들이 예, 빨갛고 노랗게 됩니다. 가을에. 그래서 우리가 울긋불긋해집니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게 영어로 turn red and yellow 이렇게 표현합니다. it is getting hotter and hotter. hot은, hot은 음, 뜨거운 더운 이런건데 처가 붙으면 비교급인 거죠. 원래 이 r 인데 여기 t가 하나 더 붙는 거는 이제 그런 규칙인 거고. 하 hotter and hotter. 이게 무슨 의미냐? 점점 더뭐뭐 해지고 있다. 그렇게 돼 가고 있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날씨가 점점 더 더워지고 있어요. 이런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어쨌든 계시라는 걸이었어요 그다음에 우유가 갔어. <웃음> 맛이 갔어. <웃음> sour. 니까 그러니까 맛이 시게 되었다는 소리 인데요. 우유가 맛이 신 거는 못 먹어요. 상한 거예요. 우유가 상했다를 이렇게 하는데 상한 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예. 예, 나쁜 거잖아요. 그래서 고에는 나쁜 형용사. 내가 원치 않는 형용사를 넣으면서 대다 라는 의미를 씁니다. 그래서 when sour. 맛이 갔어. 맛이 상했어. 그 다음 dreams came true. 자, yeah, true는 현실인, 진실한, 맞은 뭐 이런 걸 쓰는데 came은 좋은 쪽에 쓴있죠 Come 한다면 약간 내가 바라는 쪽 좋은 형용사를 넣면 예, come true가 뭐냐면 실현되다라는 뜻으로 꿈이 실현되었다 좋잖아요 꿈이 실현되면 그래서 come true 라는 형용사 뭘 썼어요 예, 이게 다 되다예요. So come, go, get, turn 이런. 자 그다음 감각 동사예문자 felt 야 어, 뒤에 보면 대상이 없고 그냥 형용사예요. 그러면 주어 그녀가 졸리고 피곤하게 느꼈다 이거죠. 그 음식이 되게 싱싱하고 맛이 좋아, 좋았다. 맛이라는 걸더 넣은 거죠. 그 우리 개는 자 요거 봅시다. 테이스티드 동사인데요. 더 푸드야. 그 우리 개가 더 푸드야. 이거 아니고. 에 아니야. 아니야. 예, 그 음식을 이렇게 목적어죠그 음식을 이제 맛을 봤다. 이거는 뭐예요. 맛이 났다가 아니라 음식을 맛을 봤다. 예요 그래서 이거는 타동사예요. 인더 예, l 그릇에 담긴 음식을 맛 봤다. 먹었다. 이러면. 이러지 그러니까 이게 동사는 꼭 하나의 형식 하나의 뜻만 있는게 아니다 라는 개념을 갖고 가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형식도 감각동사까지 정리 잘해도